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표 소멸시효는 그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제1호 청구 제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3호 승인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항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가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의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 171조 파산 절차 참가와 시효 중단 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이미 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미 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